이게 통하나? 그런데? <웃음> 이게 통하려나 모르겠네? 구워구워! 구워. 하는 방법도 좀 어렵고 뭐하냐? 아, 왜? 왜 그러는데? 척척? 어, 이 자식 봐라. 나를 흡정하기에는 좀 너무 멀지 않았니? <웃음> 전부 다 암령인 건가요? 네, 이 사람도 암령이고, 이 사람도 암령이고, 이 사람도 암령이고, 저기 있는 사람도 암령일 거고. 예,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? 좋아, 좋아, 좋아. 가자 제군들. 오늘 저녁은 망자 스테이크다. 뭔 소리지? 아니 왜 암령이 왜 나왔어 이거? 날못 지나가나? 야 구워. <웃음> 구워. 근데 이제 이거 보스는 쉽지는 않을 거에요.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의도 올라가니까 이게 통하나, 그런데 <웃음> 이게 통하려나 모르겠네. 아, 안 믿습니다. 야, 구워, 구워 버려. <웃음> 어, 경직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, 근데 아이고, 아프다. 아이고, 아, 정신없다. 진짜 네스. 오늘 저녁은 망자국이다. <웃음> 야, 구워, 구워, <웃음> 구워, 구워. Idea. How I am. How fuck, boy? 조금만 더곧 있으면 먹,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좋아 내가 w fast is t h i 일단 m not sure how fast I am. I'm n o 일단 u r e how f a 덕분에 일단은 우리가 미안해야되 이거는 <웃음> 어 이거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미안해야 돼. <웃음> 이거는 사죄를 드려야 돼요이 음, 정도면은 사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<웃음> 아무튼 감사히 감사히 먹겠습니다 <웃음>